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당화 혈색소 검사에서 9.5%로 당뇨 진단을 받았고 해지되었다면 암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2017나 57698, 2018나 903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 내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에 대한 진단 기준에 의하면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할수 있고 망인은 비병원에서 좌측, 족부, 봉화지검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3년 10월 17일 체혈을 통한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9.5로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후 내과 면담을 거쳐 당뇨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망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당뇨병 확정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받았다거나 퇴원 이후 당뇨병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사건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위 질문은 질병 확정 진단 여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 것이고 위 D 병원에서 망인이 당뇨 진단을 받아 뇌과 진료를 통하여 당뇨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가 원고와 별지 목록 1항 기재, 보험계약을 뒤이어 위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위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와 동석하여 최근 5년 이내 에 당뇨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퇴원 당시 당뇨약이 처방된 사실도 몰랐고 당뇨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좌측족부 봉화지검과 무관한 내과에서 협진을 실시하고 망인이 내과 면담을 받은 후 당뇨약이 처방되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사실은 입원 차트 및 간호기록지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에 반하는 을제 1호증은 믿기 어려우며 설령 망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망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암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